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자누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송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기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두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드히 바랍니다. 구절 말씀에서 다윗은 너희의 성도더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성도더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은테시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You h 인트 saint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도들이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도들이 너희들아. 한글개혁성경에는 언뜻 듣기에는 그냥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원문에는 그의 성도들, 그의 성도들이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의 성도들이다. 누구의 성도들일까요? 여와의 성도들이며 하위 자신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오. 그래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죄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구별되어져 있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죄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남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차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이란들도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하면서 상스럽고 이상스러운 옷을 입고 이상한 그 형태의 만국기를 달아놓고 합동 결혼식 하는 것처럼 아주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지상에 있는 세속적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단들이 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절대 속아서는안 됩니다. 절대 거기 넘어가서는안돼 여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언약을 맺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잔치다이 세상에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이 누리는 영원한 은혜를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죄시선 받는 것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돼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받기 위해서 첫째로 경유하라. 경유하라. 여와를 경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유하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동하라는 뜻입니다. 여와의 성도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예배하고 떠받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높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가가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지만 그러나 은혜와 사랑과 인자가 너무 풍성하셔서 결코 떨어질 수 없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분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니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두려워서 다가갈 수 없는데 그 품에 너무 안기고 싶은 분 세상 말로 말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 그 말이죠. 실제로 인간관계는 마치 고슴도치 같아서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요. 멀리서 볼 때는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막상 너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고 있는 점 없는 점 미운 점 고운 점다 들어서 산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잠시 잠깐이지만 여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한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일곱 번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은 진짜 내 마음이 대 태평양 같고 넓고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런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번을 이런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 우리가 굳이 숫자로 친다면 몇 번입니까? 7번에다가 70번을 곱하면 490번이죠. 아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가? 내가 490번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완전히 깨끗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얀 백지 상태로 그 상태로 돌아가라.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혹시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합니다. 수없이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만 항상 뒤끝이 남아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 사람을 만날 때또 만나면 또 괜히 마음이 언짢아요. 옛날에 그랬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을 하면 은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라는 하 말씀을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말끔하게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와 죄사함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심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 즉패세드가 된다 그 말입니다. 10편 103편 12절 말씀에 공의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공의 서가 서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100% 백지처럼 깨끗하게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어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과 인자심이 풍성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통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안개가 자욱이 있다가 다 거쳐진 것처럼 백지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는가 그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 하나님의 회세들을 맛본 자는 절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 여호와의 성주들아 라고 부르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서워서 가드왕 아기씨에게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가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의심은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두왕 아기스에게 가서 큰 위기와 큰 위기와 부끄럼을 당하고 쫓겨난 후에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그 말입니다. 사월왕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고난 여호와의 고난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까? 골리앗그 무지막지한 장소 골리앗보다도더 무섭고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고 무섭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잠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은 사울왕에게 당하는 사울왕으로부터 당하는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골리아처럼 다윗의 원수라면 진짜 원수라면 대적하여 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사울을 쳐서 넘어뜨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사울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만. 그래서 차라리 여호와의 땅 이스라엘에서 떠나자. 잠시 하나님을 떠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가를 나중에 다윗은 자책하며 회개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없소리로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젊은 사자는 갈기가 덮인 사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사들, 파워풀 맨, 용사, 용맹한 남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와 그의 용맹한 소녀들을 가르켜서 젊은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용맹스럽고 기운이 넘치는 젊은 사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먹을 곳이 없어서 편히 누울 곳이 없어서 정체 없이 들판을 헤매며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마치 배고파서 굶주린 포효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고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훗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와를 호 찾으면 고찾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는가 왜 헛된 꿈을 사람에게 꾸었는가 하고 자신을 또한 자책하며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여호와를 예배하라. 34편 10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찾는다는 말은 구하다 찾다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배하다. 예배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다윗은 성도들이 단지 여호와께 무엇을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다고자고 다고 바라는 단계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기 전에 신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들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경에 빠졌을 때그 위경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경에서, 그 위험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시면 제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도망가서 잠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경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지만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고 또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참된 예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삼대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10편 23편에서 말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10편 23편 1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지만 본문에서는 여와를 예배하는 그여와를 예배하는 그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어만 바뀌었죠. 시편 23편 23편에서는 나고 여기서는 그. 그는 누굽니까여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다윗신 성우왕의 위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했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을 텐데 함께 하셨을 텐데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땅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온갖 추태를 부린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들판에서 바위산에서 시편과 노래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와를 찾아냈을 때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거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용사도 없습니다. 거기는 왕궁도 없습니다. 거기는 벼슬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허허벌판는 다이선과 그리고 또 거친 모래와 또 덤불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 다윗이 여와를 찬양하고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했다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친위대장, 호위대장이 되어서는 이렇게 출세했죠. 이렇게 출세했는데 왜 다윗이 그감동을 잃었을까요? 목동 때보다 훨씬 더출세하고 훨씬 더 권력이 많고 훨씬 유명해졌는데 훨씬 가진 것도 많았는데 왜 그때는 목동이었을 때의 그 감동, 여호와의 감동을 잊어버렸을까? 목동이었을 때는 온통 들판과 하늘과 바람과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게 돌려 쌓여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을 감쌌고 하나님의 은래가 다윗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의대장, 사울의 호위대장으로 있었을 때는 온통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권력이 됐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었습니다. 칭찬했고 칭송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멀리 떠났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때 비로소 다윗은 유대들판에서 보았던 여와를 호 보게 되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의회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때는 내 곁에 있는 친구나 도와줄 사람들이 떠나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친구가 떠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 형제들이, 형제, 친척들이 떠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복을 받기 원하는 자는 여와를 호경외하는 법을 들으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다윗은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이라는 말은 아들들아 혹은 아이들아 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한 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년들아, 젊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윗은 그의 소년들에게 여호와 를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주리라. 가르치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명목으로, 무슨 얼굴로 그의 소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까요? 아기스방 앞에서 어기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린 추태를 보여줬는데 무슨 명목으로? 무슨 얼굴로 그의 소년들에게 여와 경여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훈장이 물론 과거 일이지만 지금도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아이들에게 이제 한자를 가르는 훈장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바람풍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람풍 바람풍 해야 되는데 그 훈장님은 바람풍 바람풍 그랬어요. 그 훈장님이 이가 빠져서 바람이라는 발음을 잘못하면서 바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담, 바담풍, 바담풍.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으면서 이상하다. 왜 우리 훈장님이 바담풍, 바담풍 그러지? 바람풍인데. 그러나 그래도 그 훈장님은 계속해서 바담풍, 바람풍그 바담풍이 뭡니까? 바람풍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영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 삶은 어떤 때 실수가 많고 또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선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이 그랬을까요? 자신이 아기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겠지만 여전히 영원한 진리는 여와를 경외하는 일이며 여와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세수했지만 나는 장관 세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화를 경유하고 여화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